자 아이고 반갑습니다. 구스 AI를 잡아라. 마치 구스는 쿠보스처럼 가만히 서 있을 겁니다. 이 덱을 지금 공개를 살짝했거든. 실루엣봐도 알지? 이 덱을 공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잡으면 얼마다? 30 다이아다. 어. 자첫 번째 분이 들어오셨는데 에스카노르님께서 이게 화난 얼굴로요. 야, 구스야요30 야, 더이어 베로 이러면서 자 바로 들어가보도록 하세요. 어? 야 이거 야 이거 나 모르겠다. 나 진짜 좀 쌉가능하십니다 지금 투급도 지금 29만 8천에. 상당히 강력한 분이시구요. 저는 이제 오토 누르고, 오토 누르고 다쏟댄다 나도 모른다. 모르다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자, 에스카노 님이 이모티콘 날을 시고 자, 저 먼저, 어, 벨제비트, 그 다음 페더트 야이 뭔데 이거, 이 쓰레기 기술 이거. 이야, 까니다 팍, 크닥, 차, 크닥, 이렇게까지 오, 이거 참, 고맙. 요, 좋습니다. 자, 일단 봉을 돌리고 있구요. 어 릴리아를 치네요 필살기 바로 만들었습니다 자다이피 필살기 바로 만들었고 자구세 AI는 어떻게 구세 a i 필각쓰는데 구스 세의필각 팍팍팍 자크닥 하고요 구스 세의필각슈르르르르자 요렇게 이거는 아마도 3칸 날라가고 있습니다 3칸 자, 구보스 공략을 실패하셨습니다. 으스. 자, 두 번째 참가자입니다. 와, 야, 이거 몰라요. 이것도 모른다. 자, 구스는 오토, 차크닥 누르고 손 뗍니다. 자, 오늘의 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구나피님 지금 이모티콘을 연기하셨는데, 연기하 어, 구스님인가? 연기하는 것 같은데. 차크닥들, 이게 AI는 항상 이렇게 하네. AI야, 패더틱 저거 왜 쓰냐? 어우! 아이 자꾸, 아 미안합니다. 아유, 이거 AI 그런 거야. 자 세번째 참가자분 검은빌드님이십니다 오야 일단 마무르 백네베 결투에 들어가는데요 자, 하, 아마 또 똑같이 할것같아구수 AI가 보니까 처음에 저 전체기 쓰고 이상한 저 쓰레기 전체기 쓰고 또 전체, 무조건 전체기만 쓰는데? 파파파파 구수 AI의 그 모션을 보시고 그걸 카운터 치세요 아, 정말 저렇게 하는구나 아구 아, 미안합니다 <웃음> 여러분, 아야아야 아니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구스가 중요게 아니고 구보스가 한 거예요. 구보스가 구스 탑이야. 이게 시련의 탑. 구스 시련의 탑이야. 이게 이제 구스 탑을 정복하세요. <웃음> 자, 다음 참가자분입니다. 페이트 테오님입니다 페이트 길드 좀 고인물들 알죠? 자, 고인분이 드디어 이제 찐덱으로첫 번째 30 다이어를 받아갈 것인가? 자, 결투에 틀어갑니다. <웃음> 자 페이즈 대우님이 30다이얼로 처음 받아가는 참가자가 될 것인지 어야 AI가 따, 다른 행동을 하는데 이번에? 야 AI가 갑자기 난 내가 안 했다 AI가 어이 상대는 다르게 행동해야 된다 야 AI 미친 거 아니가? AI 개똑똑하는 이거 야 AI 미쳤다 다이앤 안 치고 옆에 딜러도 잡는데 야, 이거는 야, 이거는 야, 이거는 야, humour, cabeça, cabeça, 야,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이는 자, 그러나 여러분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자, 태호님 정도 되는 다이앤이라면 다이앤이 영리하게 플레이만 한다면 다이앤이 한명한 한 명씩 돌쌓아가면돌 커지면서 찌그 죽일 수 있습니다. 죽일 수 있어요, 다이앤이. 다이앤 피사기 만들고. 었 자, 이, 이 피사기를 이 AI가 AI가 막을 수 있는가? 합치고 자시고 이런 거못 하잖아. 자, 이게 바로 AI의 한계예요. 여러분이 충분히 공략할 수 있습니다. 이봐 봐. 똑같은 짓또 하고 있잖아. 저 이러면 저 다이앤 지금 다이앤 돌덩이 커지고 있거든. 저 돌덩이를 피사기 맞았을 때 충분히 구부스가 죽을 수 있습니다. 뭐죠? 어? 야이 AI 자세가 미친놈아 AI가 아이고 이거, 이거 미안합니다 이거. 아 이게 제2의 더럽 구슬 잡으라고? 더럽 구슬 난 쓰레기 자 고인물 냄새 나죠? 오! 똑똑하다. 야 이봐봐 공략 이발 공략 하라니까 이건 피부이 같은 이제 농개 데리고 왔네 이러면 되잖아 이앞이 이 앞에도 안 죽고 펑크도 펑크도 이게 바로 공략 인기라 자 여러분 충분하잖아 내기에첫 내가, 내가 번째 30 다이아 받아가실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시련의 탑 공략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자 들어가고 있고요. 농개를 데리고 왔잖아 너무 잘하셨는데 로또 당첨 되신것 같아 오늘 30 다이아 당첨 되신 지금 느낌이 납니다. 첫 번째 당첨 될것 같고 오토 누르고 저는 빠집니다. 자 어떻게 되겠노 AI가 어? 와, AI 1인기 막 쓰는데, 갑자기? 야, AI야. 야, AI 왜또똑어지냐 그거? 자,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논기 옷을 홀딱 뺏겨놨었기 때문에 이거 하나 맞아도 터지겠죠? 그 상태에서, 그럼 피사기, 피사기가 완성이 됐을 거란 말이야, 궁이. 어? 자, AI 봐봐. 분산스 치잖아. 돌대가리 AI가. 한 명이라도 잡았어야 되는데, 자 피사기 두개 받으셨을 것 같아. 자, 요거는 미리 축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 어, 아, 지금, 패 때문에 필살기는 한개 받으셨고, 그래도 안멸 필살기기 때문에 이거는, 음, 충분하실 거야. 잡네! 이러면서 잡을 수 있다니까. 왜냐면 이게, 전략이 뻔하게 노출되어 있잖아. 빡! 와 자, 축하드리고, 축하드립니다. 더럽 구스가 아니라 더럽 구스였네요. 이래서, 뭐지, 맞지? 어? 쳐맞아가면서 유저를 단련시키는 참스승 구스. 이러면서, <웃음> 아이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 이게 단련되지, 단련되지. 이제 다농개 데리고 어, 농개 데리고 오세요.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걸로 우리가 뭘 공부할 수 있냐면, 바로 대난투를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대난투를. 대난투에서 이렇게 센덱 있잖아. 그런 덱은 농기로 역으로 치보세요. 잘 잡아집니다. 예. 그렇지, 그렇지. 이게 공약이라니까. 농계 지금 딱 데리고 들어오셨고, 농계를 AI가 칠거기 때문에 AI 그 정도 똑똑하지는 않거든. 자, 오토, 제가 누르고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AI가 아마 또, 바로바로, 바로, 바로, 바로 덥석 물거든. 주는 AI는. 전체기가 나가게 되면서, 자, 농계를 죽이고 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필살기 계지가 차크닥 다 잡힙니다. 어. 톡 치고 있고요 자, 요거 어, 빡! 아이고야, 이거 어떡하노, 야, 이 이거, 어, 할 때네. 불안했어. 이거 못 견디시면 어떡하지? 면서농개 금지해야 할것 같아요. 안 그러면 싹다농개해요 이랬는데, 농개가농개되이 몸이 다 터질 것 같은데. 구스님 <목소리> <목소리> 음식 드신, 거? 음식 안 먹었어요. 음식 안 먹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모릅니다. 예, 지금 마지막 캐릭터가 다이앤이기 때문에. 진짜 가볍게 스트레스 한번 이렇게 탁 치는데, 그게 막 10만씩 터지거든, 그때부터는. 자, 다이앤할수 있어. 음. 다이, 어? 할수 없구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웃음> <웃음> 자, 다음 참가자 분이십니다. 레벨이, 아하, 이거 미안 미안합니다. <웃음> 미리 사과를 좀 드리고, 그래도 구스형이랑 한번 만나보고 싶었다. 이런 의미로 하신 것 같아요. 다이아가 목적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죠? 야 AI 완전 똑똑한데? AI가 딜 계산하나봐. AI가 전체기로 끝난다 싶으면 전체기 3개 고르고, 맞지? 내가 그런 거 아니다. AI가 개 똑똑한데? 자, 다음 참가자분. 요, 레벨 일단 좋고요. 레벨 좋고. 오, 혹시 앞에 애들이 죽더라도 뒤에 각킹이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자, 다음 결투에 들어갑니다. 삐야삐야 깐따 삐아림. AI가 판단하고 있어. AI 딜 계산하는 거 봤나 방금. AI. 이 i 무슨, 야, AI 딜 계산으로는 올킬이 나나봐. AI 들켜서 무섭더라, 아까 보니까. 올킬하고는 2킬은 나니까 전체, 와, 올킬. 야, AI, 씨. 야, 미친 AI, 미친놈아. AI야. 야, 근데, 마지막. 킹, 야, 킹. 야, 삼성 붙었다. 킹 삼성 붙었고 필살기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삼성으로 보막 한번 세게 치시고. 그다음 피살기 빡그당 하면 30타에 예, 가능합니다. 지금 가능해요. 자 후두두도 한번 치면서 보마 굉장히 탄탄한 보마를 쳤을 것 같고요. 어 우리 깐타비아님 응원 한번 갑시다 깐타비아님 자살수 있어. 깐타비아님 살수살수 있어. 깐타비아님 아니야 인사하지 마. 인사하면 안돼. 구세의 나쁜 자식아. 자, 다음 참가자분이고요 자, 요, 지금 농계를 안쓰시고요 지금 농계를 안 쓰고 정통댁으로 또 돌파를 하려고 하십니다. 이게 지금 잘안되는데 내가, 내가 지금 거 봤을 때. 이 관통 딜이 너무 세가지고 지금 이게 안 되실 수 있어요. 예. 농계를 쓰셔야 될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어? 버틸 수도 있다. 버틸 수도 있다. 빡! 빡! 아. <웃음> 자 여러분 드디어 다음 참가자분 드디어 엄마 (30) 다이아 느낌이 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투급이 314,000입니다. 선턴을 이제 잡으셨고, 이 투급을 위해서 그냥 서브까지, 더원까지 넣어버립니다. 더원 형님 생체를 해가지고 서브에 넣으면 투급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공략이에요. 그냥 투급 뻥튀기를 선택하겠다. 어. 드디어 두 번째 30 다이아 가져가는 분이 나타나나요? 자, 오, 좋습니다. 일단 저는 오토 눌러놓고 빠져서 관전하도록 하죠. 자, 일단 선턴이기 때문에, 어, 누구 하나 어, 목숨을 끊어버릴 수 있거든요. 아, 이분 개투구 천만이에요? 오, 천만 개투시구나. 자, 짜자자작 하고, 자, 안멜이죠안멜을 따시네. 자, 메멜한테 들어옵니다. 빡! 빡! 자, 오, 못 탔다. 야, 못 탔다. 야, 이게. 자, AI 보자. AI 힐을 하고요. 아, AI가 이상한 짓을 하네요. 힐을 하고, 패더틱. 패더틱 왜 쓰냐, 저거 자꾸. <웃음> AI 또꺼한것 또 같다가도 갑자기 틱에서는 또못할 때가 있고, 이렇네. 그게 AI의 한계다. 아직 인간을 넘어설 수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웃음> 자, 요걸로, 자, 어, 안매를 잡지는 못했고요 전체기로 안매를 잡으면 제일 좋겠죠? 요건 어, 아마 패를 던지고 이게 합쳐져서 이성을 던지신 것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순서를 요렇게 하신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쓰러! 버리기. 자또 힐을 선택하고 있는 힐 좋아한다. 어, 힐 좋아해. 자서브에 있던 라반이 나왔고요. 지금 회복 불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힐을 선택해가지고 회복 이안 됐습니다. 와 이거 뭐고? 야 그래도 구스 AI가 디크슨있네어한 명은 내가 잡고 죽겠다 이러면서 어, 킹을 땄습니다. 이 정도 그림은 지금 처음 나왔거든요. 이 정도 그림 처음 나왔구나. 자 이렇게 해서 잡으면서 아하. 자두 번째 다이아. 축하합니다! 예뻐졌구나 몰라볼 만큼